들어올 땐들들어 들었었다가 가니까 그래도. 선착순이라서 울릉도에 도착하자마자 갔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도 가는 게더 급한 것 같아서 독도를 다녀왔고 지금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투포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자리가 없으면 국민여가 캠핑장에 확인을 하고 없으면 우산국 박물관 가서 또 확인을 하고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노지 완전 독도를 성공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서 사실 이제는 집에 가서 되겠는데 울릉도 f a n t a s 야영장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관리하시는 분한테 여쭤보고 없으면 국민녀가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자리가 없네요 자리가 국민영화캠핑장 전화라고요 울릉군 국민영화 네 캠핑장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자리 있을까요? 자리 있습니다 지, 자리 있어요? 그럼 예예 예. 예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그럼 뭐 예약을 할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일단은 뭐해 두시는 게 좋죠 예 그럼 예약을 지금 할게요 어떻게 네. 할까요? 일단 저희가 전화상으로 예약을 받고 있고 테크는 네, 네. 2번 그 2번이요? 네 1박만 하시는 거죠? 네 다행히 국민정화캠핑장 자리가 있다그래서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예약을 바로 그냥 전화로 했습니다. 내일은 이쪽에 와서 한번 자고 싶은데 6시부터 기다린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일 굉장히 일찍 6시쯤 철수를 해서 바로 이쪽으로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팀 정도 나간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좀 전에 연락드렸었는데. 해 볼까요？여기 화장실, 화장실에 껌도 안고, 취사장, 취사장, 취사장 안에 샤워실이 있네. 하겠습니다. 피팅하니까 이제 더워가지고 샤워 한번 싹 하고 왔고요. 아, 보이세요? 바로 앞에 이런 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바로 앞에가 도로라서 올 때도 보셨다시피 공가 하는 구간이 많은데 큰 차들이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약간 시끄럽기는 해요. 근데 먼저 뭐밤 되고 그러면은 많이 뭐 이동하는 차들은 많이 없겠죠. 자, 오늘 세팅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 앞에 폴드박스두 개로 그냥 테이블 하려고 하고요. 데크가 좀 작아요. 그래서 콜러. 하나 치면 은뭐 먹을 공간도 잘안 나와요 그래서 뭐요 밑에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폴로 투맨 이렇게 했고요 밑에다가 자충매트, 고도자충매트 더블 이렇게 하나 했고 이렇게 담요 하나 깔아놓고 담요 하나 더 있는데 담요 하나 더 덮고 그러고 자려고 합니다 배고파가지고 이제 밥을 먹을게요 슈퍼데디님이 사주신 이 전골 아이스팩이 다 녹아가지고 더 늦으면 안될것 같아 빨리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어겠습니다 아이고 자자자 야계비 嗯嗯嗯嗯嗯不用嗯嗯嗯嗯 쓸까? 이래 싶었거든요. 날씨가 쌀쌀해졌으니까. 아, 근데 가져오기 진짜 잘했네요. 와, 울릉도에서 스노클링 해봤네. 이번에 캠핑은 진짜 역대급이네. 하고 싶은 거다 해보고 가네요. 아. 이제 가서 씻고 조금 쉬었다가 나가서 삼겹살을 좀 사가지고 와 구워 먹을까 해요. 죽인다. 내가 이런 데서 스노클링 했어. 야, 반짝반짝거리는 거 봐. 아, 봐.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맞아 맞아. 보자. 지금 독도 세월을 사러 지금 왔어요. 어딘지 모르겠고 천금수산이라는 데 가서 살려고 합니다 울릉새우랑 천금수산 이두 군데가 유명한데 어아 울릉새우는 이미 오늘 오늘 새우 주문이 끝났대요 그래가지고 천금수산 가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여기가 저동항인가 봐요 저동항 비린내가 물씬 나네 네. 2번으로 질래요? 2인이요 서울관단 독도 새우랑 새우 대가리 튀김, 그리고 독도 막걸리. 이렇게 병으로 불, 먹으려고요. 이거를 제가 예전에 쏟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살살 일단 흔들고 살살 열어야 돼요. 음. 안 찍고 그냥 안 찍고 그냥 먹어볼게 음, 안 찍고 먹어도 달아 음 너무 맛있다 그냥 깡기 피요 들어오자마자 독도를 간 거는 신의 한순거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아유, 아유 막걸리 절로 들어가네 그냥 아유. 너무 비싸 이게 그러니까 13만원 호강하는 그런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상황을 봐야 될것 같아요 일요일날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일 그냥 철수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오늘 할 거는 다 했거든요 사실 독도 들어가는 게 이번 캠핑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 다 지금 해내서 다 이루었습니다 <웃음> 울릉도에서 사실 뭘 어디를 가고 뭘 먹고 뭐 이런 마음은 사실 크지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울릉도도 너무 좋지만 태풍이 오니까 태풍 아니었으면 뭐 이제 좀 자유롭게 그렇게 해도 되는데 태풍이 오니 까 조금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내일 갈까 싶기도 해요 음, 음. 떨어지니까 바로 어둑어둑해져서 조명을 좀 켰습니다. 내일 갈까 생각 중이에요. 사실 태풍이 온다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루 더 묵다가 괜히 며칠 고립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 이래 봐도 가장 아닙니까. 가장 그러니까 태풍이 오는데 집에 애들이랑 와이프만 놓고 있기가 좀 그래서. 그래도 가장으로서 집을 지켜야 될것 같은 그런 책임감이 있어서 <웃음> 가야 될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계속 그렇네요 불편해요 아니다 일요일 날 오전에 비 오고 오후에 비안 오니까 일요일 날 가도 되겠습니다 일요일 날 가도 어, 배가 뜰것 같아요 짠짠 짱이피. 짠, 학포 야영장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앞에 지나 다니는 차 아니면은 굉장히 조용해요 저도 목소리가 굉장히 좀 작죠 일부러 이 마이크를 꼈어요 이 마이크는 조, 조용하게 말해도 다 들리시니까 요거 이제 닭새우 닭새우 식당에서 먹으면은 예, 직원분들이 이걸 까줘요 근데 이제 포장을 하면은 이걸 까면은 까는 순간 흐물흐물해지니까 통째로 해서 본인이 알아서 까먹게 이렇게 해주는데 이 까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잘안 까져요 손에 찔리고 막아 다시. 이게 막 꼬리 부분은 좀 따가워요 아. 그리고 닭새우 얘는 이 가슴에 이런 갑옷, 갑옷 같은 것도 좀 있어 가지고 독도를 찍었다는 거그 자체가 하나가 굉장히 또 저한테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잘안 믿겨요 아까 많이 까놓은 거 같은데 아직도 까야 될게 많네 까고 있네 짠짠짠 짱이핑 이만큼 넣었어요 밥 먹었어 밥 아유. 막 그렇게 바삭하지는 은데 바삭한 소리는 엄청 들어가죠. 약간 눅눅하긴 한데 바삭한 소리 엄청 나네요. 콜장에서 거의 한 시간 됐으니까. 이 뒤에 뭐 빨래 보이는 거 이런 거는 다 이해해 주세요. 뭐 원래 저 뒤에 아까 낮에는 저 뒤에서 먹었잖아요. 이 뒤에서 먹다가 일몰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일몰 보면서 먹으려고 이렇게 왔어요. 지금 하늘이 너무 이쁘네요 아휴 술이 잘 들어간다 오늘 여러분들 근데 진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울릉도 캠핑 한번 꼭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울릉도 캠핑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백패킹 장비가 없잖아요 보통 은 울릉도는 백패킹 장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백패킹 장비가 없으니까 비용은 좀 들지만 왜냐면 차를 선적을 해야 되니까 차 선적하는 비용이 어한 아, 왕복으로 한 30만 원 정도 하기는 해요 근데 제주도 캠핑 갈 때도 배 선적 해가지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울릉도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 가신 분들은 제주도만 가실 게 아니라 울릉도도 한번 와보시고 울릉도를 와보셨던 분들은 분명히 또또 또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다시 올 의사가 있고 어, 그때는 이제 약간 백패킹 장비를 좀 사서 와야 되나 <웃음> 이번 영상이 너무 사실 좀 어,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서 사실 좀 부담이 좀막 돼요 다음 영상을 어떻게 올려야 되나 아우막 재미없으면 또막 구독자 막다 이탈해야 는거 아닌가 막 그런데 하지만 우리 짱 캠핑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는다 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뭐 제가 뭐 웃기려고 막 꾸미고 막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저의 있는 모습, 모습 그대로 그냥 보여드리니까 구독하고 이렇게 보려고 했더니 이 새끼 생각보다 별로네 그러니까 <웃음> 뭐예 그러면 구독 취소 누르셔도 제가 뭐 별다른 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짠짠 예. 자, 자, 안개피 아, 약간 보라카이 같네 그 보라카이 석양이 굉장히 아름다운 3대 세계 3대 석양이 이제 보라카이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어딘지 두 군데는 모르겠어요 코타키나발로랑 보라카이랑 뭐 그런데 여기 약간 울랑카이 울랑카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한병 먹으니까 취했네 아시. 아이씨. 어떤지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이야 진짜 너무 멋지다 해가 떨어지니까 약간 쌀쌀해서 거기를잠바를 입었고 스포를 내일 갈까 했다가 사실 하포 가서 대기하고 이러는 게좀 약간 부담이 돼서 여기에서 하루 더 묻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있는 이 사이트 자리는 내일 누군가 들어오시기로 해서 이 옆자리가 좀 빠지기로 해서 그 옆자리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일요일날 배가 뜰것 같아요 하루 더 자고 절수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Wake up slowly, still in song. 날씨가 엄청 좋아졌네요 저는 지금 사동항에 가서 티켓을 예매하려고 합니다 원래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화 연결이 안 돼서 항구를 꼭 가봐야 될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갈수 있다고 하면 내일표를 끊고 만약에 내일표가 없고 오늘표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 그냥 복귀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목소리> 사동항입니다 여기가 제가 타고 온배 저기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발권하는 그런 데인데, 아 제발 내일 배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타는 데는 있는 것 같은데 차 선적이 선택이 안 돼가지고. 제발. 수정 예정이죠. 혹배그차 선적 가능한가요? 내일 안 돼요? 꽉 찼어요. 어, 어, 어 들어올 때는 들어왔는데 저희 이제 오가요아 <웃음> 아, 오늘도 안 돼요? <웃음> 와. 아 그래요? 그럼 태풍 지난 다음에 <웃음> 되는 거예요? <웃음> 알겠습니다. 어떡하냐? 망했네요. 어떡하지? 아, 태풍 때문에 차를 못 싣는데. 어떡하지? 망했네. 아, 망했네. 어떡하지? 어차피 어저께 예약했어도 안 됐네. 오늘도 안 됐네요. 오늘도. 아. 와, 망했네. 고립됐네. 울릉도에서. 아, 망했네. 어떡하냐. 어떡하죠? 아, 나 돌아버리겠네. 아, 어떡해. 와 망했다. 아. 차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완전 고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 미치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할수 없지 뭐 지금부터는 어디 가서 이 태풍을 피할 수가 있을지를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립이 됐네요 아 날씨 이렇게 좋은데 사실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갈수 있다고 하면 제가 바로 뭐 지금 정리 그냥 때려박고 바로 가려고 랬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도 이렇게 날씨 좋은데도 차 선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와 미치겠네 스펙타클하다 그냥 아주 그냥 짱캠핑 짱캠핑 잘 되려나 보다 그냥 아주 그냥 아유 좋네 어떡하지 미치겠네 진짜 아 미치겠네 으아. 오 어..라미님 네? 나어떻게오 고립됐어 차가 없어.. 아니 배 안된대? 배안실린데 오늘 날씨 좋거든 여기 지금 어 근데 오늘부터도 못쉬는데 내일은 다.. 내일은 더고 내일은.. 내일은 다.. 오늘 내일.. 안되고.. 고립됐어 <웃음> 아 미치겠다 진짜 스펙타클하다 스펙타클해 아 <웃음> 돌아버리겠네 진짜 어려워 <웃음> 갑자기 고립됐다고 하니까 마음이 되게 어려워졌네요. 끝났네요. 아 날씨 이렇게 좋은데 고립이 되고 있어 왜 그래? 아 혹시나 이제 뭐 태풍 오는데 거기를 간 네가 잘못이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맞아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날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날씨 확인하고 오늘까지 내일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서 내일까지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그런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까지는 배가 뜰수 있겠지라고 생각이 좀 돼서 그래서 왔고 만에 하나 만약에 못 가게 되면 태풍이 지나고 나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는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복귀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게 안 돼서 지금 약간 멘붕이 온 거지 일부러 뭐 태풍 오는데 고립되려고 온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 이거는 뭐 제가 제 손에 장을 지질 정도로 예 그거는 절대 아니라서 멘붕이 지금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어렵네 아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 이렇게 좋은데 말이야. 며칠 있어야 돼들. 네, 네. 일날못 간대요. 배가 안저거 차를 못실는데 오늘부터요. 네 오늘부터 모실는데 음, 아, 그저 방은 어때요? 뭐 방도 위험해 안도 위험해 야, 그러니까 이 텐포염은 이 진해가 저 시까지 다 날라갔는데 그러니까 아 진짜요? 울릉도에서 제일 안전한 지역이 어디 있어요? 안전한데는 어제 뭐뭐뭐 뭐, 뭐, 저동 호텔 저동쪽으로 뭐 호텔이나 그런 데가자 저동 그래. 보텔 쪽으로 그쪽으로 가봐야겠네요. 내일 어. 어차피 오늘까지는 있어야 될것 같고 내일 가야 될 거. 예?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아. 아. 날씨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 데 날씨가. 데날씨 아. 이렇게, 이렇게 좋은데 못 가요. 지금 고립때문에어 일단 팩터부터 팩부터 좀 박아 놓고. Wake up so. Still i Torment still t o